안녕하세요 마카어컨 입니다 네 오늘은 타오지공 가족 11편 인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타오지공 씨도 유튜버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본인 구독자와 제 구독자 분들께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평상시 영상에는 좋아요의 비율이 압도적 이었죠 근데 이번 편은 싫어요 의 비율도 꽤 높은데요 대체 왜 이럴까요 일단 2분 30초간의 짧은 영상을 보시고 타오지공 씨 구독자 분들의 의견을 들어 볼게요 大家好,我是涛鸡公的媳妇 现在天气特别好,已经开春了 今天我准备和涛鸡公一起到我们小区呃去弄点泥土回来我们家有几个盆现在可以种点花走我都没有出去过小泽想出去怎么办小子在家里有点好小子现在看电视吧去哪里挖就是比较好一点的地方挖 我们这算不算是破坏小区环境嗯不知道那我来弄吧哦你有手套对会不会对这棵树有伤害呀应该没有啥伤害但是我感觉这棵树应该还算是长得比较好了换一棵树好吧嗯那个吧这是这好像就是樱花吧是樱花吗不知道小喵咪喵 嗯, 喵喵喵喵喵喵，过来一只小黑猫，它以为你拿的东西是给它们的，是的，它们肯定饿了，因为以前老有人喂它们，现在人出来的都少。来，在那里，转转。 这种小的可以吧哎我手有点疼这个地方有点疼要不你来吧我没戴手套刚才的来你看这是不是百合的不认识不认识嗯把来你把那个糊一下这是猪草嗯<笑> 잘 보셨나요? 여러분은 어떤 장면이 잘못된 것 같나요? 狗不知道 일단 타워지공 씨 구독자 분들의 의견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사실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렸는데 모든 댓글을 다 가져오기에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지금 대표적으로 세개의 댓글만 가져왔거든요 이거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도대체 왜 녹색지대의 흙을 파는 거지? 공공기물인데 게다가 이특수 시기에 집에 흙을 가져가면 좀 위험할 것 같은데요 조심하세요 타워지공 부부 외국 보도에 따르면 한 여자가 아래층으로 내려가 물건을 가져왔는데 감염이 됐대요 진흙으로 뒤덮여 있는 그곳은 누군가 가래를 뱉을 수가 있어 바이러스와 병균이 있을지도 몰라요 내 지금 말한 것 같이 집앞 아파트에서 이런 흙을 퍼가지고 왔잖아요 이거는 당연히 공공기물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같이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집에 개인적으로 가져가면 당연히 안 되는 행위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기침을 하고 가래가 나오면 바닥에 많이 뱉잖아요 특히 아스팔트 그런 바닥보다는 흙 같은 데다가 침을 많이 뱉는 경향이 있죠 근데 그 흙을 퍼서 집에다가 놔둔다면 감염균을 그대로 집에 들고 와서 같이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구독자분들이 이 점도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공공기물 파손 두 번째는 감염 우려 그럼 다음 거는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좀 짧게 줄였어요 국내외의 수의사 친구들이 제게 말했죠 동물들은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지만 인간에게 전염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애완동물에게 과격한 행동을 하지 말아주세요 불필요하게 처리되는 애완동물도 많이 있으며 반성도 하지 않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홍콩에 강아지 한 마리가 감염이 됐다는 사실을 말씀을 했잖아요 제가 관련 자료를 찾아봤는데 어 이건 진짜 팩트더라고요 진짜 이런 일도 생기구나 라고 저도 생각을 했지만 이거는 극히 극히 극히 드문 일이라고 합니다 거의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래요. 중국에서 실제로 강아지, 고양이 등을 아파층 십몇층 높이에서 던져버리는, 죽이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끔찍한 일인데요. 자기 애완견을 자기 가족까지 생각한다면 그런 행위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강아지와 고양이 등이 바이러스가 없는 경우가 극 특히 드물긴 하지만 강아지를 산책시키고 들어온다면 발바닥이나 털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이렇게 묻혀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잘 씻겨주는 그런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르시는 분에 비해서는 뭐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보다 더잘 아시리라 믿고 어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을 단 사람들도 비난보단 비판을 많이 하였는데요 유튜버들은 항상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는 스트레스를 갖고 있어서 이런 실수를 범한 것 같습니다 타우지공 부부는 자신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다음 영상에서는 사과와 함께 특별한 걸 했는데요 궁금하신 분은 다음 영상 꼭 시청해주세요 저는 마카오 권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